저는 네 갈랜다. 안정동치비용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에서는 매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차업차도 구독자이신 스마일님께서 메일을 보내오셨는데요. 최근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인 DPF를 부착하셨는데 DPF 부착 비용뿐만 아니라 DPF 클리닝 비용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마일님을 직접 만나서 DPF 클리닝 신청 방법과 클리닝 전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십시오. 오늘도 동티뷰 함께하겠습니다. 동치뷰 오늘 DPF 클리닝 과정을 보러 갈 건데 출발하기 전에 DPF 클리닝이 왜 필요한지 짧게 알아보고 가자고 DPF는 경유차의 배기가스 중 미세매연 입자를 총매 필터에 포집해서 550도씨 이상의 열로 태워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매연저감장치야. 근데 태우는 과정에서 재가 발생하고 재가 필터 안쪽에 조금씩 누적돼 쌓이게 되면 장치의 성능이 떨어지고 차량의 출력은 물론 연비도 저하되는 거야. 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고 연비 저하를 막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클리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야. 클리닝의 적정 주기는 운전 습관이나 주행 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따르면 10개월 또는 10만 킬로 운행시마다 해주는 것이 좋다고 그래. 이제 출발해서 스마일님을 만나 뵙고 클리닝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찍으셨네요 예아 네. 네. 스마일 님이 메일을 보내주신 덕분에 매염저감장치 클리닝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스마일 님은 dpf 를 부착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처음엔 조기 폐차도 생각해 봤는데요 한 15년 이상 탔더니 정이 들어 가지고 더 타고 싶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dpf 부착시 비용은 얼마나 드셨습니까 저는 한 35만원 정도 부담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미리 자료를 조금 찾아 봤는데요 지금 타고 계시는 차량 넥 ]의 경우 환경부와 관할 지자체에서 246만원 그러니까 부착비용의 약 90%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으신 거군요. 그럼 DPF 부착 신청이 어렵거나 번거롭지는 않았나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미카에 회원가입만 하면 저공의 조치 신청을 네. 쉽게 할수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스마일님처럼 정부 지원을 받아 DPF를 부착한 경우에는 DPF 클리닝 비용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하셔서 몇 가지를 미리 좀 알아봤는데요. 비용 지원 보증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더라고요 DPF가 부착되는 보증기간은 3년 또는 16만키로 이내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증기간 이내인 차량은 3년간 연 1회 총3회 클리닝이 지원되고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예산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PF 클리닝 신청 방법과 클리닝 절차도 알아봤는데요 DPF 부착 시 차량 뒷면 또는 옆면 등에 부착된 스티커에 적혀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에 연락을 해서 클리닝 신청 청을 할 수가 있고 또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가 운영하는 통합 클리닝 센터에 연락해도 클리닝 신청을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DPF 클리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필터를 탈착해서 클리닝하고 교체하는 방법과 이미 클리닝된 필터로 교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차주의 편의를 위해 미리 클리닝된 필터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감장치 필터 교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클리닝 작업이 30분도 채안 걸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네. 스마일님 덕분에 좋은 경험했네요. DTF 부착 및 클리닝에 대한 정부 지원과 클리닝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구독자님 덕분에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DPF 클리닝 비용 지원 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으로 클리닝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나의 소중한 차를 정부 지원과 함께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때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티뷰.